얘도 버리고 얘 이거 버리고 버리고 얘도 버릴거야 이거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돼 이 친구들 이제 안녕이야 자애제 이거 봐 얘네 이제 다 버리는 거야 바이바이음 완전 삐졌어 삐져도 할수 없어 얘네들 너무 더러워서 버릴거야 아빠가 새친구들 사왔지 애지 주려고 잠깐만 기다려 아빠 줄게 얘는 디너야 아까 버린 는 헝그리고 얘는 디너 딸기지 애지 딸기 역시 애지가 저 좋아할 줄 알았어 중진이 거 좋아하고 어? 중진야 중진 중지 이거 해 중진 이거 자자 새친구야 자 중진 자, 이거 자, 여기 세 그냥 충기. 디너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 써있네. 인도네시아. 디너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. 우리 딸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볼까요? 우리 딸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나 보자. 차이나에서 태어났네. 딸기는 차이나. 디너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 외국 친구들이야 중지는 왜 중지는 금방 쉴줄나 응. 중지는 인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. 중지는 먹는 것만 좋아해 우리 중지 맛있는 거 주자 애지는 인형하고 놀고 애지야! 애지야! 뼈 no. 끄! <웃음> 애지야! 애지 이거!